비밀결사대 쿨쿨단 야호 야호 야호 야호 응? 무야호 와나 방송 탄다 어? 어디였어 오오 뭐지 왜왜왜 서로 직공해 오케이 이코 어너 비둘기구나 어나 비둘기야 아니 뭐야 아니. 거기 누가 한명더 있는 거죠? 하린 스텝스로 와서 있었습니다 곰탱이 팀이 무빙이, 무빙이 좀 특이하긴 해 곰탱이 댄서야 우리 쪽 이쪽, 이쪽까지 이쪽까지 사람 많아 사람 많아 사람 대체 직업이 뭐야? 나는 착한 거 위야. 기계고 맞지? 나 비둘기거든. 우리 말안 들리나? 대서? 들리는 데니야 <웃음> 둘이 행복해? 행복하냐고. 우리 둘이 살 거야. 나도 들어갈까? 와봐 와봐 와봐 와봐. 오. 아 잠깐 잠깐 잠깐 나와봐 나와 잠깐 들어 와봐. 아이 참 잠깐만. 잠깐만. 아니, <웃음> <웃음> 아니 내가 잘못 본것 같아. 우리, 우리 않아? 우리 배신하기 없기야 나는 들어갈 남면좀 오래 걸려. 그럼 하이뱅이 진짜 기운이구나. 그럼 이지는 보러 가겠어. 보러 가자. 보러, 보러, 보러 가자. 가자. 보러 가자. 보러, 보러 가자. 가자. 보러 가자. 보러 보러 가자. 보러 가자. 보러 가자. <웃음> 좀 있어야 돼. 고르자. 뭐해? 솔직히 말해도 우리야 거의야. 딱 말해. 너 지금 <웃음> <거 아니야, 너. 웃음> <웃음> <너 직업> 뭐야? 권리잡고 <웃음> 쓴 시간이 아니야. 나 이대로 이 미션하다가 죽는 이런 험악한 일 버리고 싶지 않아. 그르다한명 죽었어. 한명 죽었어. 한명 죽었어. 제가 <웃음>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이거 진짜 아 저 지금 맞추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골가한분 있는데 그 분이 예. 무차별하게 썰어가지고 뜨아시러 왔거든요. 네. 한잔 하시죠. 따라 네. 따라 보세요 저도. 다들 한잔 하시죠. 커피 한잔 주세요. 커피야, 잠시만요. 오늘 문 닫아. 더 이상 손님 받지 마. 우리끼리만 다 노는 거야. 잠깐 <웃음> 내려. 아 이번 판 한탕주의자로 한탕킬입니다. 나 어디 가서 기죽지 않게 킬직이라고 말하고 다니겠어. 이구 킬직, 이구 킬직. 저 킬직입니다. 어, 그건데. 저로 그러면 한 글자씩 말하기. 이진님부터. 이쿤님부터. 한. 에? 킬직이라며. 예, 네, 한탕킬. <웃음> 무야호. 뭐 오리 무호. 오리들한테 해줍니다. 응원 한번씩 해주죠. 오리들이 좀 풀이 죽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 둘, 오리, 화이팅. 오리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웃음> 화이팅. 저 장의사예요. 오장의사 어? 킬직인데? 티어! 어 뭐야? 잠깐 잠 잠깐 장의사 있 장의사 있어. 장이사 있어. 네, 우리 송골드한테도 응원의 메시지 어. 줬어야 됐는데 아...아닙니다 아. 그리고 우리 화이팅 화이팅! <목소리> 미션 깨야 돼 같이 다녀줘 나도 나도 나도 저희 길 잃으시면 안됩니다 경찰서로 갈게요 오늘 2쿠 가이드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1일 가이드입니다 길 잃으시면 안돼요 길이 어려운 곳이라 미션부터 깰게요 <웃음> <웃음> 이집 잘하네 어. <웃음> 팁 주셔도 됩니다 저희 선수집 가볼게요 다음 코스 이제 지장없이 빨리 가야 되거든요? 소수, 이 집에 맥주가 맛있는데 <웃음> 개미가 너무 많아요 집어먹는 겁니다 어. <웃음> 한 줄로 갈게요 어. 서로 직공 한번 해봐 배트맨이야 나는 스파이더맨이야 도시의 평화를 지켜봐? 보여줘 한번? 둘이 왜 이래요? 보여줘? 나 진짜 배트맨이야 나 스파이더맨 맞고 그럼 또 원더우먼 어. 할래요? 도우먼? 원더우먼? 우리는 도시의 지킴으로써 공장을 지켜야 돼자 그럼 어? 오 어. 어? 오. 타이밍 배트맨이야. 배트맨이 아니고 벤트맨이야나 이거 안 되는 <웃음> 거야. 아 미치겠다. 벤트맨나이 <웃음> <한달 웃음> 어, 스킨 괜찮네. 약간 도둑고양이 같은데. 땡큐 땡큐. 이거 어떻게 열었어요? 열쇠 공이라서 열었죠? 아저랑 믿는 거 아니지? <웃음> 이런... 어떻게 열었는지 아세요? <웃음> 도둑고양이니까 <웃음> 그게 뭐야. 저저 저 연예인. 당신의 여예인이세요이이 콘. 안녕하세요 반습니다 이그님 영상 금나많이 보는데아 이거 민박한데? 이들 이쪽 님들 이쪽 여러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웃음> 다같이 따라와 다같이 따라와 다같이 가자 다같이 가자 한, 한 줄여차 하는거야 우리 우리 양양이 어쩔 TV. 한번 어쩔티비 잘하고 있어 가서 미션 깨고 와 가서 미션 깨고 와 푹걸 빙어쩔 TV, 다쩔 TV. 우리 모두 쭉죠 님 여친 없죠아저뼈 맞았어요 냥냥님한테 저쪽 치비로 받아쳐 왜 이렇게 신나셨죠? 아, 도도새 받아서 신난 거같아데뭐 드세요? 고만볼리요아 맛있겠다 음맛있구만 <웃음> 예. 음, 조르빈님 뭐 드시고 오시나요 혈왈축이라는 과자가 있죠? 아 맛있겠다 갑자기 배고파졌어 못 참아 나 이거 썰어서 먹어야겠어 아무도 안배 저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냥냥이 잘했어 근데 왜 방송 안 봐줘요 냥냥이 왜 방송 안봐 에? 왜 방송 안, 봐? 저왜저 방송 안 봐요 왜 방송 안 봐요 헐너브해나 삐질 거야 냥냥아 양양이 빨리 회원 가입해 엄마 <웃음> 아니야 아니야 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웃음> 아, 아니야 그냥 나도 저거 얘기하면 잼맨이 같아 보일까